안녕하세요, 영우입니다이 과정에서는 디자이너가 웹 디자인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그런 모던 테크닉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. 디자인 시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단순히 그래픽을 화면 구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스템을 도입을 하여 적재적소에 오브젝트를 배치하고 그 배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실제 웹 데이터로 옮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구조. 구조를 짜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 것입니다. 실질적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데이터를 웹으로 옮길 때는 구조 설계가 필요하게 되는데요. 코딩을 모르는 디자이너는 구조를 제대로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. 이렇게 구현되어 있는 웹 디자인 이 데이터를 실제 웹으로 옮길 때 최대한 디자이너가 설계한 대로 옮길 수 있어야겠죠. 그 부분을 배워보는 수업으로 이 그래픽 데이터가 웹 데이터로 옮겨진 결과물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눈앞에 보여지는 이 결과물은 앞서 보신 포토샵의 psd 파일을 웹의 html과 c s s 로 구현된 데이터고요. 인터랙션이잘 구현되어 있는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니고요. 포토샵의 경험과 그대로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활용하여 포토샵의 데이터와 웹의 데이터를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베이스 라인을 기점으로 디자인을 잡았죠. 이미지를 포함한 컨텐츠 박스의 라인이 위에서부터 두 칸, 세 칸, 네 칸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칸. 8칸이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있고요 실제 웹에서의 결과물도 한칸두칸세칸네칸 칸, 칸, 네 칸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정확하게 포토샵의 디자인과 동일하게 마친 그런 웹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 바로 이것이 포인트가 될수 있겠죠. 디자이너가 잡은 p s d 그래픽 데이터를 웹브라우저서 읽혀지고 화면에 그려질 수 있는 HTML CSS의 웹 데이터로 바꿔주는 것 그것이 이번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이고요. 그리고 결과는 HTML 페이지의 마크업 구조와 그 스타일 시트를 작성하는 방법,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.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레이아웃 기술을 통해서 디자이너는 CSS에 대해서 이해할수 있게 되고 구조를 설계할 수 있으며 PST 작업을 할 때부터 그 부분을 시스템에 의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.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실제 결과물도 웹 데이터로 옮겼을 때 동일한 환경과 인터랙션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.